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리 좋아요 네네. 자리 좋고 횟집을 아니더라도 충분히 승산 있는 자리고 그리고 초반에는 어차피 자리 잡기까지는 힘들겠지만 그이후 여기는 그래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권이라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평수도 나쁘지 않고 네. 워낙 오래되긴 했네요 네, <웃음> 네. 지금 회, 원래는 이제 횟집으로 음. 가려고 했거든요 중앙도 좀뒤로 빼고 앞 음. 너무 무거워 보여서 음. 다 트자고 했어요. 여기를 다 타야 돼요. 다 트고 장사할 때도 밖에서 딱, 딱 보이게끔 네.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인데 딱 막아 놓고 하니까 그 좋은 자리를 <웃음> 네 부담을 못 시켰죠 1, 2층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더메이터 위치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가게 됐어요 음... 원래는 이쪽으로 가는 게맞습니다 음... 네. 그리고 1, 2층은 절대 저는 안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왜냐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이 꽉차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어요 없는 날까지 지고 어. 그러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겠죠 어. 네 맞아요 네, 웬만하면 한 층만 가슴이 더 맞아. 고기쯤은 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0g당 한 음. 5,000원 정도 수입 써가지고 음. 좀 수족관 있으니까 음. 앞에다가 침지숙성 해놓고 음. 그리고 숯불을 해가지고 음. 많이 돌려봤어요, 저, 저 음. 머릿속에. 근데 음. 아, 그 일도 만만치 않게 되거든요. 진짜 뭐장치지도 따로 마련해야 되고. 음. 음. 주방에서 나올 수 음. 있겠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겠 아마 고깃집 하시면 주방에서 아예 못 나오실걸요? 아 그런가요? 네. 인원이 더 필요해요 아. 손이 더 갑니다 고깃집 하시면 직원들도 훨씬 많이 필요하고 제가 지금 했집만 하는데 원래 이제 음. 이게 앞에 실장들을 구하면 이제 한한 한 350에서 400 정도 줘야 구할 수 있어요 음. 회집 실장 음. 근데 또 혼자서는 못해요 음. 고 보존을 한명 붙여달라고 해야 된다. 사람을 둘수는그 음... 부분까지 맞춰줘야 돼니다 음... 그래서 그냥 두사람 없어 그냥 제가 그냥 음... 그 이데 혼자서 몇년 동안 하셨어요? 지금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넘었죠 아이고 이제 막 엄청 지겹죠? <웃음> 아니 지겨웠던 손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하다가 이제 손이라도 다칠까봐 다치면 음. 갑자기 일이 스탑 되더니 사람 다칠 수가 있잖아요. 다치고라 이러면 또 가게 문 닫아야 되니까. 응? 그냥 스탑돼 네. 저번 때 한번 하다가 손이 나갔는데 음. 그냥 주문 이런 거다 취소하라고 음. 배달 중이고 일단 음. 취소하라고. 음. 피가 계속 나는 거지. 음. 그런 문제 때문 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고깃집 더엄청않는 지금 인원도 음. 좀모자라는 식으로 돌아가요 음. 홀도 직원 한 명, 음. 주방도 직원 한명 해서 음. 총네 명이서 돌아가는데 그게 음. 좀 한가할 땐한가하더 음. 사람 손이 좀 많이 가요 음. 횟집도 인도, 많이 손이 많이 가요 많이, 많이, 가요. 많이. 네. 그리고 방팔 하시는 거요네 녹화요 해 음. 머니 <웃음> 이런 거잘 <웃음> 모르시나요? <거. 웃음> 잘 갔다 와. 네, 좀 좋게 지원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갔다 와. <웃음> 저희 어머니하고 <오븐이하고> 똑같이 네. <웃음> 항상 걱정이 돼요.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바꾸긴 해야 돼요. 이 상태로는 장사해서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들어요. 뭐냐 예. 노후가 됐고 그리고 여기 이 공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다 죽여놨어요. 지금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노후된 거 화장실 동선 뭐 위치는 좋은데 그런 네. 부분을 다 죽여놓은 상태라서 지금 XXX가 인테리어 회사를 하시거든요. 좀 많이 했어요. 네. 주방까지 음. 다 해놓고 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음. 햇집으로 이제 다 꾸며놓고 음. 지금 음. 아 동선까지 다, 이제 음. 다 해놓고 이제 음. 다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망설여지는 거 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가 포차형이니까 음. 이렇게 주방이 크지 않아도 되고 이게 음. 아핏집은 아무리 줄여도 음. 저 정도 사이즈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음. 어떻게 배치를 해가던가 네, 고기집을 포차 형태로 하는데 포차도 고깃집이에요. 어떻게 <웃음> 포차 형태의 고깃집을 하시더라도.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실장이 필요할 거고 칼질해서 고기도 썰어야 될 거고 사모아줌마 필요할 거고 홀 직원들도 고기 다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또 필요할 거고. <웃음> 내가 볼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네,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직원을 안 두고 한다 그러면은 더 문제예요 사모님은 안 나오시는 게 맞아요 네. 지금은 편하게 여행 다니시고 친구들 만나시라고 하시는 게 훨씬 나요 혼자 감당하셔야 돼요 그거를 같이 감당하시면 사모님 힘들어요 음. <웃음> <웃음> 딱 멘탈이 잡혔을 때 도와주시면 돼요 멘탈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두 분은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딱 정확하게 잡아놓고 우리가 관리만 해도 돌아간다 이 시스템이 돼야지 그때 두 분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돼요 충분히 관리하면서 여기서 돈벌수 있는 자리예요 제가 볼때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그거는 이제 차차 하루아침 뭐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생각을 좀더해 보세요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컨셉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정확한 컨셉이 있어야 되고 그 컨셉으로 돈을 벌수 있나 없나 따지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먼저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붙어가 붙어서 붙어서 붙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생각 한을 해보시죠 네. 네. <웃음> 자잘 보셨습니까? 이 횟집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고객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13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지를 하는 자체가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신 거죠 더 중요하면 유지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원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동력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했던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깃집을 하면 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13년의 세월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제가 안타까워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득을 할 수는 없으니 상황을 계속 그려졌습니다 물론 횟집을 하더라도 전체를 다 뒤집어야 됩니다 인테리어도 싹 뒤집어야 되고 장사하는 스타일도 어떤지 어떻게 메뉴가 구성돼서 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다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 하나는 고깃집보다는 횟집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잡아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답은 안 드리고 왔어요 횟집이 훨씬 나을 겁니다 이렇게 답은 안 드리고 저는 말만 했습니다 상황을 그려드렸어요 제가 답을 줘버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방문하기 전에 사장님이 인테리어다 터버리고 고깃집으로 컨셉 잡겠다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상황을 보고 상담을 하고 돌아오고 몇시간 후에 사장님이 결정을 하셨답니다 횟집으로 그대로 가겠다고 그리고 인테리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면 나오면 저한테 상의를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자 제가 판단했 때는 13년의 세월을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를 나름대로 잘 하셨어요 제가 이런저런 상황들다 보니 나름대로 장사를 열심히 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근데 단 너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만 피곤한 상태 그렇다고 손님들한테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워낙 가격을 저렴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부터 서서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횟집 사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수TV 보시면서 광진구 있는 횟집 이 횟집은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수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